안녕하세요 포크스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인데요 제목이 남편과 백년해로 하면서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미래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남편과 백년해로 합니다 네, 백년은 기본으로 사는 세상이죠 아, 더군다나 포크스님은 재생관사주 네, 재생관이라는 것은 재성이 정관을 생한다 네, 이렇게 생하는 구성을 재생관 사주로 하고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정관은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고요 남편의 생하는 행위 내조하는 것 생한다라는 것은 남편이 이제 잘 되게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죠 잘 자라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조를 잘 한다 라는 의미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내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점점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진급도 잘해서 명예지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재생관입니다 여자의 사주 안에 재생관이 들어 있으면 내 남편이 점점 성장한다는 라 의미가 같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사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이야 미약했다 하더라도 점점 갈수록 남편이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정관이라는 의미가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하고 나도 직업도 있고 또 내가 추구하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 예전에는 남편에 대한 내용만 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내 명예지기 내 목표 달성 이것도 같이 브라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이룰 수도 있지만 여것은 구성에 따라서 기운이 뭐 조금 약하면 둘 중에 하나만 이룰 수도 있고 어 퍼펙트하게 재생관이 잘 되어 있으면 남편도 잘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이렇게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면 갈수록 잘 된다 뒤로 갈수록 잘 된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봐도 그렇고요 또 자주 구성을 봐도 시간이 좋고 재성이 강하고 그렇게 해서 관을 잘 생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백년 해로 하고 싶다 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시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성향 자체가 목표 설정을 하고 나면 목표를 향해서 옆도 뒤도 안 보고 꾸준히 달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뭐 그래서 지금까지 오셨겠지만 또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목표만 잘 정해 놓으시면 목표까지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뭐 더잘 아실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잘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서 이제 아버지 관계를 조금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남편 아무래도 남편 그리고 본인 그리고 이제 아버지 관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격에 따라서 또 용신에 따라서 이제 1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남편 이렇게 이제 1번이 남편이라는 글자를 적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사실 좀 무의식적으로 적는 그런 순서 순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 격이기 때문에 월지가 이제 정관이고 용신을 정관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정관은 무조건 본인한테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서도 부모, 자녀, 형제 다 중요하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 의식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이제 격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정관격인 분은 항상 그 중요한 가족 구성 중에서 우선순위가 남편이 됩니다. 남편이 완성이 되어야 내 마음도 안정이 되고 남편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남편과 관계가 나, 나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참 용신이 중요하고 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제가 이렇게 항상 상담할 때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식신격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항상 자식 먼저 얘기하거든요. 자식. 그러니까 일번도 자식. 이분도 자식, 3분도 자식 이렇게 해서 내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직결되어 있어서 아주 그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비교를 하기를 정관격 분하고 식상 쓰는 분하고 차이점이 집에 반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관격 쓰는 여자분들은 항상 반찬을 남편 중심으로 반찬을 만들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어른 반찬 먹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식신과 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 격으로 쓰는 여자분들은 아이 반찬 먼저, 아이 반찬 중심으로 반찬 구성을 합니다. 아빠에게 아이 반찬을 먹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걸더 중요하게 여기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인생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포크스님은 항상 남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남편 반찬을 아이 보고 먹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재성이 강해서 재생관이 잘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재성은 어,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와 주셨습니다 엄마 얘기는 없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은 질문하시진 않겠지만 여기서 에 인성이 없잖아요 그죠 인성이 뭐 지장간에 찾아보면 하나 있긴 있지만 일단 여기 전체적인 구성에서 보면 인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성, 재성, 인성은 엄마, 재성은 아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어머니와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인연이 약하셨네요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성장해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또좀 부분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어머니를 맞이하면서 많이 유년 시절을 어렵게 힘들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정관을 용신으로 쓰시는 분들은 항상 정도를 긋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졌지만 은 그래도 이제 어떤 정도를 긋고 그렇게 목표를 잘 설정해서 노력을 어 하면서 잘 자라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셨죠. 음 여기에 정간 결혼을 하면 남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정간 남편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이제 판이하게 달려졌다. 그렇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잘 되셨다는 거죠. 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버님 얘기 어, 금방 하셨는데 아버님과의 관계는 사실 아버님의 영향력이 뭐 본인의 인생에서 없지 않습니다 어, 영향력이 있고 또 나쁘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이게 재성의 역할이 좋기 때문에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셨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그 대운의 흐름을 보시면 42세 정묘 대운 올해가 41세시죠 2023년 개묘년 개묘년이 이제 41세가 되시는데 정확하게 개면년이 되려면 은 입춘이 지나야 됩니다. 아직 입춘 전인데요. 어쨌든 입춘이 지나면서 개면년을 맞이하게 되시면서 지금 내년에는 정묘 대운으로 42세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병인 대운의 마지막 해입니다. 항상 보면 대운이 이렇게 바뀔 무렵에 상담 을뢰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죽이고 이 대운이 바뀔 때에는 어, 크게 환경이 한번더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 변화를 예견하고 예감하고 또 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야, 아니, 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님께서도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42세 때 변화하는 대원 바로 앞에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될것 같고 또 다시 어,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시도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그 시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될 시기는 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간에 공부도 하시고 대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도, 졸업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강강 중국어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어,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일에서 좀 다른, 뭐, 공부하기를 땄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조금 전문적인 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에는 갑진대운인데요. 갑진대운이 되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바꾸는 것도 이제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봐집니다. 어, 올해는 하는 일을 접는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면은 좀 그만둔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그만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아마 이제 겨울 하반기 때 그때 그만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부분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가 좋으면, 말년이 좋으면 아이들도 기본적으로는 잘 되거든요. 그지만 이제 뭐 아이들 건강이나 이렇게 세밀한 부분은 자녀의 생일을 같이 넣어주셔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자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부모와 자녀를 같이 넣어 주십시오 생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내 생일 하나에서 우리 자녀의 정보까지 다 얻으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하나만, 내 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알고 싶은 상대방 거랑 같이 넣어주셔서 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일단 이제 아버지 얘기가 어, 자꾸 뒤로 미뤄졌는데 네,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도 되네요. 네, 아버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아버님 좀 편찮으신가요? 아버님이 만약에 편찮으시다면 조금 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로 보집니다 아니면 은 아버님 관계가 특별히 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런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면 조금 편찮으실 확률이 있는데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내년 부분에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사주에 따라서 이제 고그 구체적인 것은 있겠지만 본인하고의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를 가졌다 이런. 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아버지가 편찮으실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이 이렇게 없으신 여자분들은 인성이라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받는 통로인데 이제 그런 통로가 좀 약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되게 내조를 잘 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 반면, 이제 남편이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내조하는 것만큼 나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는,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보여져서 조금 재생관을 하는 여자분들이 인성이 없으면 계산이 좀안 맞기도 합니다. 어, 나만 항상 맞춰주는 그런 생각이 드시고, 또 조금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언제 어디까지나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잘 맞추고 또 어떤 어떤 룰에 잘 따라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크게 가정생활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인성은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상을 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어 내조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보상받는 그런 구성이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사람들 관계도 많이 지우치지 않게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맞진 않지만 인간관계에서 조금 인간관계의 뭐 확장성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해부터 내년에 이제 대운이 바뀌면 훨씬 인간관계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확장해서 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같이 일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편과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같이 이렇게 서로 윈윈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분야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봐집니다. 항상 남편의 결정과 뭐 남편의, 남편과 상의를 잘 하고 또 남편의 결정을 좀 따르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인성이 약하시면 서류를 꾸미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기수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남편과 같이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구성이고, 어릴 때 고생한 만큼 말년에 이제 폭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나가신다면 잘살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